이제 5시 50분밖에 안 됐는데 8시 50분인데 여기 오늘 데요 o n 다 다들 일을 안하나봐 응? 어? 8시 오픈이어서 9시 좀 전에 갔는데 1시간 기다리는게 말이 되나 봐. 진짜 대단한 대단합니다 나 혼자 놀만 하구만. 조금 부끄럽긴 한데, 아침 일찍 다니면 할만하구만. 소리, 귀여워. 중심으로 돌아가는. 아우러스의 톤 소리 진짜 좋아요. 아, 내 아, 떠내분들은 네. 아실 거예요. 그 소리가 진짜 얼마나 영향을 미는지 진짜. 아직도. You got a friend with me 이 노래만 들으면 다들 그냥. All right. Mine i s winning. You got it. 카페 투어를 한번 다녀봤는데 굉장히 떨리네요 카메라도 막 엄청 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쳐다보고 <웃음> <웃음> 아, 막 하나씩 콩밥도 막 해본적이 없어서 아, 엄청 쫄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뭐 생각, 진짜 사람들이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거 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시선만 느껴지지 막 뭐라 허가 내는 사람은 없어서 되게 좋았던거 같아요 뭐 이제 한 번씩 카페 투어나 어디 한번 가보려고요 친구랑 가면 더 좋고 같이 갈 사람 연락주세요 제발 제발 부탁합니다